안녕하세요, 동몬입니다.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데이트를 갈 건데 6 3빌딩 전망대와 수족관까지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동몬. 지금 현재 있을은 육삼빌딩 전망대입니다. 잠시 후에 잠들을 예정입니다. 3일 특별 기획 전시 안 아니 이거는 6시 즈까지 <음> 아무거나 맞씀면안 돼요. 네, 가서 재밌게 할게요. 어지럽다고요? 아빠, 아빠 하세요. 이제. 태 기를 써저 위에가 이제 강국, 강 건너서 강국이고 여기, 여기 앞에가 이제 여의도, 여의도. 저게 우리 옛날에 갔던 거 날이 이렇게 말아줘도 희귀하다니 오늘 조금 미세먼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 거기서 가버는게 거기는 가버렸는 게 네? 그러니까 저기 아, 간 사람 하나도없더니 할머니밖에 없지? 예. <웃음> 저기가 이제 북한산이랑 산이고 이 예. 앞에 남산 예. 여기는 이북이요 에? 이북 아뭐 이북이야 저기 다 서울이야 서울. <웃음> 여기서 이북은 안보여요 할머니 뺑뺑 돌려서 전부 응. 집 집이죠 다 응. 틈만 나면 지으니까 집을 그래도 여기는 응. 아파트들이 그렇게 째깐하게 보이진 않아 우리 저번에 롯데타워 갔을 때는 네, 다, 다 높은 빌딩도 다째깐해 보였잖아 애기메이니까 3살부터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다 독학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이런, 이런 데가 또 길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시를 하는 거 같아 이제. 응. 그리고 이제 그림을 구경하는 거 응. 아머니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렸나 이러면서 한국은 6상빌딩이 긴가 이리 간다 그는데 이방은 아무것도 안 이미 배웠지 <웃음> 그러니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최고였지? 그런 거 이걸 그림으로 그려놨다니 아 그림인가 그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천재지 천재 이거를 독학을 해서 그렸다고 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이... 아, 어, 아까 그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돈 주고 이렇게 미술을 보러 다녀왜 다니는 음. 보러 다니는지 알겠어? 음. 모르겠어? 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다녀봐야 사실 알지. 어떻게 이렇게 딱두 사람 이런 놓 있을까? 그러니까 천재 아닐까요?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요, 음. 그림이. 어. 음. 영화에서 유명한 캐릭터들, 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다 영화에서. 할머니 음. 음. 영화 옛날에 봤잖아. 음. 영화에서 이걸 모티브를 얻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옛날 차 정말. 옛날 차라고? 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음. <웃음> 옛날 차가 하늘에 날아간다고? 다 할머니는 미련하다요 어떻게? 해. 이 음. 이런 전시는 이제 온김의 보라 이런 거고 또 가면 또 전망대랑 밑에 내려가는그 물고기, 아쿠아리움. 물고기야 사람고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이따 볼수 있어요. <웃음> 높은 빌딩들. 높은 건다 높은 빌딩이야? 다르게 생겼잖아. 음, 사람 쪽 안에 있는 것 것도... 킹콩, 킹콩. 고릴라, 고릴라. 할머니 어렸을 때딱 만화 봤어요? 만화? 어디 그럴 때 만화? <웃음> 뭐가 있었어, 그럼? 안 봐, 안 봐. 만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만화 아, 있어도 거기서 간 사람들이 뭐지 부자들이? 아 일하고 멋진 사람서대한다고 <웃음> 그런 는한대야 서럽게 서럽게 걷다 정말 사람을 그다 이어서 찍어. 이제 잡아먹힌 거지, 괴물한테. 이게 이건 한국 영화예요. 음. 한두 사람 둘 있다. 어, 한강에 이런 괴물이 나와가지고 잡아먹고 가족들 구하고 이런 거. 저기 올라가 볼래? 저기? 오케이. 여기도 전망대. 에이, 여기 조심조심. 여기도 하나에 비친다, 올라가 봐요. 어디 가봐. <웃음> 형, 무섭지 않아? 여기 바닥 봐봐, 바닥. 무서워, 무서워. 그니까 이쪽 방에 임마이 아. 여기 네, 앞노량진이앞에가 빨간 건물이랑 그 옆에 또 높은 건물 하나 있죠? 음. 저게 이거보다 다 높을 거예요. 너 무서워요? 왜? 저런 애기들도 안 무서운데 나는 무섭다. 애기가 안녕원히 줘. 한번 사진 찍어 카메라 보고 있어? 네. 예, 그림, 그림을... 경이아지 그림을... <웃음> 뭐우구는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이으로찍으로찍으로찍으라고으로집 여기도 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데서 보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요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 그만큼 같이 있는 그림 아닐까요? 서울 지메일을 존 지메일을 해놨어요 서울 집같이? 인도 같은데 인도? 코끼리 보면 응. 이런 거 이제 유명한 음반들 할머니 응. 옛날 노래 응.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 알아요? 할머니? 응 몰라? 할머니가 아는 외국 가수 있어? 몰라 응. 몰라? 아니 전에는 알아도 그냥 이제부터 응. 전에는 알았어요? 아는 사람 있었지 너한테는 봐 뭔지 알겠어요? 알겠다그러니가 뭐, 무슨, 응? 무슨 맛? 딸기 맛있다 딸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맛있지? 응 거의 지를몰라서더못하라 뭔지 몰라서? 뭐러니까 응, 그러니까 몰라. 여기도 키오스크라고 응. 그 할머니가 뭔지 몰라서 주문 못하겠다는 거 있잖아 응. 버튼 눌러서 하는 거 그걸로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힘들 거같아 근데 나는 추운 겨울에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널주가라 그래 겨울에도 <놀리도> 맘하도 아직 그네 그치? 딸기 요거트 스무디야 딸기 들어간 시원한 음료 달라그러면돼 어디 가서도 시원한 것도. 돼. 그치? 응. 할머니 여기 와본 소감이 어때요? 좋지 <웃음> 좋지. 오다본 고모들한테 한마디 해줘. 에이. 보기야 은희야. 전우야. 나는 이렇게 좀비경한다라 떡솥 땀새. 다 듣기냐 라모. <웃음> 여기도 막 유람선 가고 있대. 증오하게 말해. 증오하고 많다고? 이거 보이고 좋구먼. 그치? 음. 전망대보다 여기가 낫죠? 응 어머 저기 진짜 기먹게니까 어? 왜 먹으니까 또 아니 회안 먹어 이런 거 음. 회는 이런 거 엄청 비싼 고기에요그그게 어, <웃음> 아! 엄마 사귀어! 이런 거 이제 관상용 보는 거 수족관에서 응이게거 같다 숭어 같아? 응 음. 가볼까요? 음. 음. 떡 지새끼같이 음. 새끼 같다고? 응. 음. 이런 짧 하는 건 지새끼 같긴 하네. 오늘 응, 지새끼들 <웃음> 이름이 우파루파 그 얘네가 다우파루파야 가볼까요, 응. 음. 음. 장어 예. 전기뱀장어. 뱀장어. 네. 음. 장어보다 훨씬 크잖아. 음. 얘네 만지면 전기통이요. 어. 그래서 전기뱀장어라고. 이벤트도 꽤큰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큰 애들 같아. 음. 와. 다그 외국, 주차니아가... 아, 외국 물고기. 내 <목소리> <목소리> 형광색 띠는거봐 물고기들. 새끼 많이 깠다. 어? 새끼 많이 까. 새끼 많이 깠다고? <목소리> 얘네는 그냥 원래 이렇게 짧깐 하나 물고기다야 맞네. 그리고 혹등같잖아요 혹등. 프론토사래, 프론토사. <목소리> 약간 혹돈같이 생겼는데, 프론트사람 여기 응? 가오리 있다 정말? 네, 애기 가오리 이거 응. 몇사이드 진짜 귀엽게 생겼다 요 응. 얘도 혹이 있네 응. 히라냐라고 얘네는 육식물고기에요 육식, 물고기야, 육식. 응. 응. 그러니까 피냄새를 맡고 움직여요 응. 엄청 많죠? 음. 얘네 움직이는 거 봐봐요, 할머니. 얘네도 음. 해파리. 음. 파랑 해파리래, 파랑 해파리. 음. 고기 놀기 좋게, 나. 고기들 놀기 좋게? 음. 그러니까 고기들도 노는데 왜 할머니가 못 노냐고. <웃음> <웃음> 사람이 무서운데, 뭐 요리를 안 한다. 아, 도 사랑이 무서워서? 하고 잘하고, 리하고 잘하고, 하고 잘하고, 리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아 뱀이? <웃음> 응. 나도 뱀은 싫어. 야, 이런 게잘돼 있어. 이런 시설에. 뭐이 새끼 버려라 버다 이제 나갔다. 똑같이 해놓거 똑같이. 어물 비린내. 어디서부터 봤지? 어, 저쪽에서부터 보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할머니. 이게 <웃음> <웃음> <어어! 웃음> 할머니 각질 없어지는 거야. 이거 <웃음> <응. 웃음> 다 넣어봐 할머니. 아니 아니 무서워. <웃음> 엔딩은다, 엔딩은다. <웃음> 무섭다고요? 응 뭐예요? 네. 어리 어리. 음. 헤 이봐봐 노란 애도 있어. 그냥 해서만는이도 왕년에 이렇게 수영 좀 하지 않았어요? 시원해도 저렇게 잘하기는 못해 자만 <웃음>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음, 재밌었다 재밌었어? 음. <웃음> 모든 할머니들이 다 모으실 줄만 알지 쓸줄은잘 모르니까 <웃음> 세상 사는 재미 또 쓰는 재미 를 알려드리기 위해 함께 육산빌딩 투어를 했습니다 요즘은 휠체어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 모시고 와도 다니기 좋아서 자만 또 다음에 데이트 해요 네 <웃음> 여기 안녕 한번 해줘 <웃음> 안녕. <웃음> Bye -bye, <웃음> 안녕. 바이파이 안녕.